안녕하세요 써니텐입니다 이번 영상은 베트남 해외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작하였습니다 거두절미하게 이번 편에서는 단점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베트남 국가 자체가 휴무일이 매우 적다는 겁니다 한국의 경우 각종 명절과 국경일이 있죠 그러나 베트남은 국경일이 며칠 되지도 않는 데다가 주 6일 근무제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2018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은 119일이었고 베트남은 65일이었습니다 시내 근무의 경우 주 5일째를 하는 회사도 있긴 있는데 90% 이상의 한국 근로자들은 주 6일을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단의 경우에는 99% 토요일도 저녁 5시에서 6시까지 근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심한 경우에는 주 7일 근무제를 당연하듯 하는 곳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베트남 사람들의 고집이 온고집이라서 한국식으로 위에서 까라고 하면 절대 까지 않고요 일부러 그러는지 별하별 핑계를 다 대면서 중범죄 이상의 범죄를 현장 적발하지 않는 이상 죄송하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 사상 때문인지 몰라도 같은 노동자 주제에 누가 누구에게 명령하냐 이런식으로 나옵니다 물론 월급 주는 사장의 말은 잘 듣죠 세번째 베트남의 물가는 절대 싸지 않습니다 호치민이나 하노이 다낭 등과 같은 대도시 외에 다른 도시는 싸다고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한국도 시골에서 농사짓고 살면 생활비 얼마 안 들어갑니다 네번째 월급의 경우에는 한국 대비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이 내신지 그로스인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두 가지의 차이는 최대 20%까지 나고요 만약 월급이 5,000불이라 가정을 하면 은 거기에서 1,000불 이상의 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만약 주재비가 따로 지원되지 않는다면 의식주 해결에 쓰이는 돈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곳은 주 6일째를 기본 베이스로 행하는 국가입니다. 때문에 신입사원의 경우에는 실제 본인이 받는 월급을 그 달에 일한 시간으로 나누어 보면 한국 최저임금 최저임금하고 조금 비슷하거나 아니면은 그보다 약간 높은 정도?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. 여섯 번째 베트남인들의 인건비가 싸니까 오너들은 자꾸 그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요. 그러면서 너는 한국인이잖아. 너랑 쟤들이랑 월급이 같냐? 그런 식으로 생색내는 오너들이 80% 이상입니다.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요 소득 수준이 높은 호주라든지 아니면 룩셈부르크 사람들은 임유한 컨트롤로 이해해야 될까요? 일곱 번째 자녀들이 있는 분들의 경우 교육비가 여기는 살인적입니다. 국제학교 기준으로 학년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요. 평균 1년 1인당 한 2만 불 정도 소요가 됩니다. 자녀가 두명이면 평균 4만 불은 들어가죠. 교육비만요. 그리고 뭐 따로 뭐 용돈이라든지 아니면 뭐 먹는 거, 입는 거 이런 것까지 계산하면 은 훨씬 더 들어갑니다. 물론 이거는 회사에서 교육비를 전액 지원을 해준다. 그러면 또 얘기는 달라지죠. 로컬 학교를 보내거나 아니면 은 한국 학교, 여기 한국 학교가 있는데요. 거기는 조금 학비, 학비가 저렴하거든요. 그쪽으로 보내면 은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. 여덟 번째는 호치민 품용과 시내. 그리고 공항 근처에 한식당이 좀 많이 있어요 한천개 정도 되는데요 어, 그 중에 맛있는 식당은 한 1%? 1% 정도 될 겁니다 당연히 가격은 한국과 비슷하거나 좀더 비쌉니다 지구상에서 베트남식 쌀국수가 가장 저렴한 나라는 베트남인 것처럼요 한식이 가장 저렴한 나라는 한국입니다 물론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한식당도 몇개 있는데 거기 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은 가격은 저렴합니다 저렴한데 밑반찬도 하나도 안 나오고요 그 양도 굉장히 작습니다. 한국 성인 남자 기준으로 봤을 때두세개 정도는 시켜야지 허기가 가실 정도입니다. 아홉 번째, 이 나라 공무원들은 속된 말로 양아치들입니다. 공무원들과 엮이는 업종이다라고 하시면은 그러면은 좀 한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. 물론 동남아는 다 그래 이렇게 뭐 얘기할 수도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단점이 장점이 될 수는 없지 않을까요? 이외에 다른 의견들이 있으면 댓글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. 물론 베트남 취업에 장점은 없냐고 물어보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. 그것은 다음 편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 영상은 특정 회사의 비방 목적이 아니라 베트남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고자 제작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영상임을 밝히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